안녕하세요 돈파는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읽어주는남자 주성입니다. 자 요즘 2023년 1월 1월효과라고 해도 조금 많이 빠르게 바쁘게 오른다 이런 불안감이 살짝 있죠. 죠그 그렇죠? <웃음> <웃음> 아 불안감이라고 해야 될지 이제 좀어 어떻게 정의할지는 좀 모르겠어요. 조정이 안 돼요. 지난 달에 <웃음> 서 네, 꼬라박다가 그렇죠. 한달 사이에 갑자기 크게 오르니까 네. 이게 불안한 거죠, 오히려. 그래서, <웃음> 그래서 두더지 잡기를 하고 음, 해서 네. 뭐 테마별로 네. 자꾸 이렇게 오, 이게 한번 음, 툭 튀어 나왔다가 이쪽이 한번 툭 튀어 나왔다가 네.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와 같이 외국인 선호 종목들이 음. 쭉 한번 오르다가 음. 에이 뭐 채봇이라고 그래서 또 AI 예. 관련주 오르다가 로봇 관련주 오르다가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런 것들이 계속 테마를 이루고서 음. 올랐는데 이럴 때는 되게 신이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어 올해 전망들이 특히 증권사 음. 우리나라 증권사나 또 해외에서 음. 어떤 전문가 경제 전문가들이 올해 주식시장을 굉장히 또 비관적으로 경제 또는 주식시장을 예. 비관적으로 보다 보니 예. 아마 투자자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스타트가 좀 늦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 보면 예. 항상 열고 보면 세상에 믿을 놈은 하나도 없다. <웃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 예. 오늘은 과속 스캔달 아마 지금 이월 말이니까 이월 예, 예, 예. 달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마 예. 1월 달이 너무 과열이지 않나? 예, 그만큼 몰라도 예, 예, 되나? 예. 이제 좀 살짝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예, 이런 예. 것들을 좀 가질 건데.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을 과속스 캔달로 우리 경제 읽어 주는 남자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건데 요 물론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 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최적판단에 예.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면 박스권이라고 키워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예, 예, 예, 일단 한번 이제 우리가 이 보시면은, 음. 어, 박스권이라는 건 어떤, 아, 상단에 오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이 있을 아, 수가 예. 있겠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도 어쨌든 미국을 쫓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미국의 이제 S&P 대표적인 세계 지수 중에 S&P 예, 500 예. 지수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니까 S&P 500 지수가 음. 4천 포인트를 그러니까 일단 작년 4월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예,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4천 선에 올라오면은 음. 계속 그 부딪혀서 내려고 오 부딪혀서 내려고. 오 또한 이 4,900선, 3,900포인트 후반대가 음. S&P 500지수 후반대가 대략 200일 이동평균선이 지나가는 예. 데인데 작년 4월 이후에 또 4천 원을 넘지를 못했지만 또 하나는 20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음. 이틀 이상 머문 적이 없어요. 예. 이런 부분들이 박스권의 이제 상단에 이미 도달하지 않았나 음. 이런 노, 논의의 이제 시작일 수가 있는데 또한 어떤 부분이 또 하나 있냐면은 변동성 지수라서 이제 예. 원래 변동성 지수가 투자자분들 이렇게 신경도 안 쓰고 신경쓸 필요도 음. 없는데 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예. 변동성 지수와 관련된 논의들이 굉장히 음. 많아졌고, 변동성 지수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100% 전액, 어, 파생 상품에 음. 투자를 했다가 100% 날린 사례도 있었거든요. 예.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에 얼마나 이게 그 변동성이 심하냐, 음. 어떠냐인데, 여기에 있어서 주식 시장이 좋을 때는 음. 변동성 지수가 떨어져요. 아무래도 예. 그러겠죠. 예. 근데 주식 시장이 나쁠 때는, 변동성 지수가 확 음. 올라가요. 그래서 이것을 일명 공포 지수라고도 예.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변동성 지 VIX 지수가 20 음. 아래 음. 지금 19.5로 지난 27일 날 끝났는데 예. 20 아래는 변동성이 아주 낮은 구간이에요. 음. 자, 그런데 이게 어느 때였냐면은 코로나 이후에 주가 확 올라갈 음. 때 PER이 굉장히 높을 때 예. 굉장히 과열될 때 나왔던 수치예요. 예. 20 아래가. 예. 그럼 지금 과열됐느냐 음. 안했느냐 내 마음은 아직도 차가운데 변동성 지수는 벌써 주가 상당까지 올라갈 만큼 올라갔고 변동성 지수는 과열을 가르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그렇죠. 과열을 가르치고 예.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20 아래에 있으면 은 3개월 평균 수익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어요. 음. 미국 시장에서. 예. 지금은 그러면 변동성 지수만 기준으로 해설을 하면 음. 지금은 당분간 과열권이다. 못할 거다. 어. 그리고 지수 상단이 사천 선에까지 와 있다. 거의 뭐 머리를 좀 맞고 있는. 예예예, 맞고 있다. <웃음> 변동성 지수로 보는 과열 상태다. 예. 이런 걸 본다면 과연 여기서 용감하게 투자할 수 있을 것인가 어. 하는 부분 하나 좀 생각을 해야 예.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미국이 이제 순이익이죠. 이제 예. EPS라고 해서 주당 순이익인데 미국의 순이익이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로 주당 순이익으로 본다면 예. 대략 얼마냐면은 대략 한 200달러 정도가 예. 넘는 게 보통인데 음. 지금 한 195달러 예. 또 침체가 온다면 180달러까지 에, 주당 순이익이 떨어질 거라고 음. 얘기를 하고 있으니 굉장히 좀안 좋은 상황이죠. 예. 어 그런데 이 주당 순이 감속. 음. 그러니까 마이너스권으로 계속 감속하는 그 퍼센테이지 속도가, 속도가 과거 침체 시기가 유사한 속도로 지금 주당 순위익이 급속히 음. 지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예. 주당 순이익의 감소, 감소 폭이 예. 과거의 경제 침체 시기가 유사하게 지금 음. 떨어지고 음. 있다는 것. 떨어지고 그렇죠. 빠르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있다는 예. 것. 이런 걸 본다면 과연 어, 상승의 기구를 더 기대할 음.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달. 이상 징후, 이상적으로 과열됐다고 느껴지는 이 원인은 무엇이었나요? 이제 예, 이 부분과 관련돼서 좀몇 가지를 얘기해 보면은 쇼커버링, 쇼커버링이 어떤 예, 얘기인지 대충 예, 예, 아시죠? 예, 예, 예.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쇼커버링이라는 것은 공매도했던 음, 사람들이 주가 하락에 베팅을 했는데 올해 예, 예, 안 좋을 거라고 예, 주가락을 베팅했는데 주가가 급속히 올라가니까 예, 예. 이것을 대사서, 어, 대사서 음. 채워 넣어야 되니까, 예, 예. 이게 대표적인 게 테슬라가 음. 이틀 연속 10% 이상 음. 오른 것이 왜 이렇게 10%씩 음. 이틀 연속 올랐느냐, 거기에서 얘기한 거쇼커브링 때문에 예. 다른 얘기로는 해석할 수가 없다. 쇼커브링 외에는 음. 해석할 근거가 예. 없다. 이런 예.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금리 하락 기대감이 건 당연한 거고, 음. 이런 것과 관련돼서 이제 한계에 이미 이제 도달했다. 음.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기술적인 예. 부분도 있고, 기대감, 그것들이 그렇죠. 같이 동시에 시너지를 내면서 그렇죠. 크게 폭발을 했는데, 폭발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슈커브링도할 예. 만큼 다 들어왔고, 예. 이제 주가랑 여러 가지 본다면 금리 하락 기대감도 이미 선반영된 대로 음. 됐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한계점에 도달을 했으니까 박스권일 것이다 예. 하는 얘기고그 다음에. 과거의 배어마켓, 지금도 이제 배어마켓으로 네. 현재 불과되고 있는데, 경기 침체 시작 전에 바닥이 없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와야 되는데, 음. 경기 침체가 아직 시작이 안 됐는데, 그럼 주가가 벌써 배어마켓으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냐. 음. 하는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이제 예. 이런 걸 본다면 결국에 있어서 지금은 박스권 음. 상단에 있지 않는가 하는 음. 주장들이 있다. 음. 이제 저는 어느 정도 이게 이 모든 얘기에 다 동조할 수는 없습니다. 제 예. 개인적으로인데 예. 일부는 이제 저는 그 말씀 을 아까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조금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네. 영상에서 앞으로 계속 올해는 네. 좋을 것이다. 지난 역사적 통계를 보면 그렇죠, 이내기를 그렇죠. 잠시 했는데 네. 그러더라도 우리가 모든 주식은 축축 빵빵 좋아지는 거 아,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평균이 좋아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 지금 1월 달에 과일이라고 치면 예. 조금 조정도 임박했을 수도 있다. 예, 예, 이렇게 예. 또 이제 이해를 할 수는 있겠다. 그죠. 네.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예. 지금 강세장이라고 하는 저기워드는 뭐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박스권인가를 음. 한번 좀 살펴보고 그럼 지속적으로 강세장이냐도 살펴봐야죠. 즉이 예. 박스권을 뚫고 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도 한번 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자, 여기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이미 미국의 음. S&P 500 음. 지수의 주식의 50% 정도가 아까 얘기했던 2 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어요. 음. 그러니까 2 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뭐냐면은 이제 저점을 다 뚫고 올라왔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2 0일 이동평균선 50%가 있는데 에, 일반적으로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은 60% 이상 즉 s&p 500 기준으로 20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있는 종목수가 500개의 종목 중에 60%면 300개의 종목이 음. 그 위에 있으면 주시장이 좀 좋다. 200일 이동 평균선이 라고하면이게 영업일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영업일 기준이면 그렇죠. 일반 네. 카렌더 기준으로 한 10개월 정도 됩니다. 그죠? 10개월이죠. 아, 10개월. 예예 10개월 예. 예, 예. 정도. 예. 그러니까 10개월 정도면 지금부터 1월 말을 기준으로 보면 네네. 지난해 예, 예. 4월 달부터겠네요. 4월 달부터 예. 올 1월 달까지의한 예. 200일 정도가 이 평균선이 평균값. 그 평균값 위에 다 있다는 그 거죠. 평균값 위에 있다 이러면 상당히 그 기간 동안 원래 예. 일을 일만 빼면 사회 예, 예.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계속 내리막을 그걸 예, 이제, 정, 예. 이제 추세적으로 내리막이 있는데 예. 내리막을 뚫고 다시 올라왔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이해하면 바닥은 이미 다 올라섰다 올라선 기업들이 주가들이 한 오십 개 하나 예, 이상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예예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육십 퍼센트 이상이면 주, 주식시장이 이제 음. 아 이제 안심하고 투자를 할수 있다 칠십 음. 퍼센트 이상이면. 강세장이라고 강세장이다. 분류를 하는데 이미 50% 이상 올라왔다는 말의 의미는 결국에 있어서는 강세장의 스타트를 지금 음. 걸고 있지 않는가 그럼 뒤집어 이야기하면 예. 설령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강세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익의 음. 배경은 이렇다는 음. 뜻이죠 네, 어, 또 하나는 이게 기준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주식시장 올해 네. 현재 연초에 랠리를 잃고 알았던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서 음. 금리 인상의 막바지에 이제 도달해서 음. 더 이상 금리와 관련된 문제는 리스크는 사라졌다는 기대감에 배팅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주식시장에서 남아있는 또 하나의 배팅은 뭐냐면 은 중국의 에그 엔데믹 선언이에요. 음. 즉 코로나와 관련된 그, 해제 조,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다이 해제를 시켰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작년이나 이런 걸 생각해보면 은 어떤 얘기 했었냐면은, 미국이 그래도, 어, 침체에 빠지지 않고 음. 미국 경제가 좋아질, 좋아졌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미국 국민들의 굉장히 풍부한 저축이 음. 역할을 하고 음. 있다. 그래서 침체에 빠지지 않을 거다 하면서 이 버팀목이 된게 미국 가계 저축률이었거든요. 예. 물론 지금 미국 가계 저축률이 계속 떨어져서 이걸 또 걱정하는 소리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체를 해서 어느 정도냐면 은 중국 가계가 쌓아둔 저축 액기 예. 우리나라 돈으로 889조 정도 된답니다. 음, 이건 음성나네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 1년 예산을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국은 예, 예.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제로 코로나 그 네네. 망할 정책 때문에 네네. 다 집안에서 꽁꽁 숨어서 나오지도 않고 돈을 안 쓰고, 저, 못, <웃음> 썼죠. 안 못, 쓰고 못 썼죠. 안 썼던 것보다도못 썼죠. 예. 그냥 통장에만 있는 돈이 엄청나다. 그 예, 돈을 예. 이제 팍팍 쓰기 시작한다는 거네, 그죠 그렇죠. 어.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가 보면 알게 지 오래 코 제로 코로나를 이제 선언하면서 을 우리나라 예.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산천호 축제든지 예.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공항 예. 제주도 뭐 공항이 어쨌다는지 난리뭐 난리 예. 이런 얘기를 들어본다면 아. 우리나라의 한 인구가 한 스무 배가 많은. 예. 중국이, 중국이 움직이면. 움직이면 어떨 거냐는 거죠. 세계 경제가. 자, 유럽이 좀 복잡해. 유럽이 요즘 중국 친구들이 안 와서 좀 조용하다고 하는데 예, 예, 예, 예. <웃음> 이제 좀 복잡해지겠네요. 예, 예. 그래서 어떤 이제 신문 기사들도 예. 났냐면 어서와 중국인. 음. 세계 항공 수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지금 돌아갔다. 예. 항공 수요가. 음. 그다음에 명품 큰손 돌아온다 그래지고 루이비통이 이달에 18% 폭증을 예에. 폭등을 했는데 아시아 지역에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대요. 예에. 자 음. 이것이 올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강세 장으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음. 되지 않느냐 예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예에.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제가 한번 의미 있는 그래프를 한번 좀 보여 드리겠는데요. 이 그래퍼 보기 전에 참 중국 이야기하면 네네. 시진핑이 왜안 쫓아나는지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웃음> 진작에, 진작에 네네. 엔데믹을 선언하고 했으면 지난해 주가도 껌 무릎이 상당히 좋게 끝났을 건데. 예, 예, 예, 예, 시진핑은 참. 어 세계의 악입니다뭐 아, 아, 그래도 그래도 어, 그나마 예. 이제 889조가 예. 올해 또 우리의 또 자산을 예. 또 많이 불려줄 수 있는 기대감이 또 있으니까요. 자, 이 기, 그림은 예. 그래프상으로만 어떻게 보면 네. 왠지 좀 다르게 움직이는 듯한데. 이제 이 그래프를 좀 먼저 예. 좀 잠깐 설명을 드려면은 이 음. 밑에 있는 요거 있잖아요. 이게 예, 예. 뭐냐면은 S&P 음. 500 기업의. 주당 순위 EPS의 증감률이에요, EPS, 어. 증감률. 증감율. 예, 예. 그러니까, 이런 EPS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요, 요기 퍼센테이지거든요. 예, 예. 그래서 EPS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EPS가 이렇게 다, 떨어지고 있다. 요, 다시 오른다. 요, 예, 이거 예. 다시 오른다 이거고. 저 그림만 보면 마치 예. 경기 순환 같네, 그죠? 그렇죠. 오르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고 그죠? 그죠? 뭐 경기 순환하고 기업의 음. 그 순위가고는 좀 아, 상관관계가 중기니까. 있겠죠. 예, 예. 그다음 에 이제 주가인데. 이 주가 그래프, 아, 주가가 그 그래퍼는 주가예요. 예, 주가에서 아, 아, 주가. 플러스에서에서 어, 제로 퍼센트에서 다시 플러스로 이제 올라가는 건데 여기 예, 예. 요기, 여기가 제로라고 써 있어요. 예, 그다음에 예, 예. 마이너스 십팔 플러스 십팔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것은 어떤 특정 연도가 아니라 일반적인 그림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어떤 거냐면은 여기 주당 GPS가. 순이익이 주당 순이익이 바닥을 찍고 터런 어라운드 하는 게 보통. 플러스 한7 정도에서, 7, 예. 8 정도에서 턴라운드 했어요. 예. 근데 주가는 언제 먼저 턴라운드 했냐? 제로. 여기에서 턴라운드한 거죠. 예. 무슨 얘기냐? 어, EPS 바닥보다, 음. 주가는, 어, 주가는 대략 두개 분기 정도 음, 앞서서, 그 6개월 사행한다 그렇죠. 6개월 그렇죠. 증명이 예. 어, 증명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음. 보시면은, 주가가 바로 여기서 V자로 올라간 음. 게 아니라 약간 횡보를 했어요. 예. 제로 구간에서 아. 어 약한두달 정도 횡보를 한 이후에 폭등을 하죠. 아주 수직으로 예. 올라가면서 쭉 주가가 올라가는데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면 다시 여기서 음. 꺾이는데 뭐냐면 은어 EPS가 다시 플러스권으로 올라가면서, 예, 예.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권으로 올라가면서. EPS 증가율이 그렇죠. 증가율이. 그렇죠. 증가율이. 벌러스로 예. 바뀌면서. 그렇죠. 그렇죠. 음. 여, 여전히 여기는 마이너스 증가율이에요. 예, 여기는, 여기는. 예. 증가율이 떨어지, 마이너스의 정도가 떨어졌을 아, 뿐이지. EPS 자체가 예. 마이너스라는 뜻이 아니라 증가율이 마이너스. 그렇죠. ]인가요? 증가율. 그러니까 예. 아까도 이제 미국의 올해 예. 주당 순익이한 180, S&P 500의 예. 주당 그 EPS가 180달러에서 예. 195달러를 얘기를 하고 있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자, 그럼 저기 네. 보면 지금 1월 달이잖아요. 네네. 1월 달이면 만약에 올해 경기 침체가 정체 바닥이 예예. 바닥이 올 3, 4분기 그렇죠. 7월, 8월이라고 본다면 예예예. 그 2분기 앞 그렇죠. 1월 달이 지금 저딱 중심이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아까 이제 그 박스권의 상단에 음. 왔다고 음. 하는 사람들은 EPS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예. 그러기 때문에 주가가 음. 좀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지 않느냐 하는 음. 얘기를 하는 거고 또한 강세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주가가 음. 어, 지금 EPS, 주식은 e p s 에즉 경기에 음. 6개월 정도 선행을 하니까 음. 올 7, 8월이 바닥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이 주가는 바닥이다. 자, 그래도 저기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6개월 선행하지만 여기, 저기서 그림에서 개걸름을 옆으로 하는데. 네. 지금은 개걸름도 없이. 그렇죠. <웃음> 이제 게 네. 공중을 그냥 수직 점프로 하니까. 예, 예. 리고 불안한 거네.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어, 이제 이, 이 그래프를 보는 투자자들이 스스로 판단을 할 필요가 네, 있다는 거죠. 네. 여러 가지 다른 자료를 네. 살펴보셔서 네. 어, EPS라든지 경기가 네. 어, 좀 바닷건을 확인한다면 네. 이제 올해 3분기 초 정도에 네. 그다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어, 수출이 지금 계속해서 어, 마이너스권으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제 네. 하고 있는데 그것이 턴아운드를 언제 할 네. 것이냐 근데 이것은 기저 효과가 네. 좀 있지 않습니까 작년 네. 하반기에는 우리나라 수출이 계속 줄어들었는데 네. 상반기 에 계속 플러스였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은 상반기를 지나면서 하반기부터는 수출이 다시 터라운드 할수있거든 전년 동기 예, 대비로 예, 얘기를 하니까 예. 그런 시점이라든지를 본다면 과연 지금 올해 음. 상반기 또는 올해 1분기 투자를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의미 있게 한번 이 그래프를 잘어 천천히 살펴보면서 음. 판단하는 것도 어 투자의 향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음. 어, 단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1월 달 올해에 지금 과속 스캔다를 네, 네, 네. 어떻게 정리해보면 좋을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제 개인적인 의견을 음. 어 얘기한다면 저는 올해 강세장이라고 생각을 네. 해요. 지난번 방송에도 네, 말씀을, 말씀을 드렸지만 네. 강세장인데 그런데 생각보다 이제 많이 올랐어요. 음. 어느 정도 올랐냐면 우리나라 지시장이 지난 올해 1월에 들어와서 지난 어, 27일까지 음. 10.92% 올랐어요. 정권회사들이 올한해 동안 이 정도 오를 거야 라는 걸한달 동안 다 올렸죠. 그렇죠. 다 올라 버렸어요. <웃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전체 글로벌 증시에서 3위에 3위. 음. 이제 뭐 앞에 있는 꼴찌, 게꼴찌였잖아 그렇죠, 그렇죠. 아, 앞에 꼴찌. 뭐 아르헨티나가 있는데 아르헨티나를 우리가 경제를 쳐지지 네. 않으니까 아르헨티나 음. 빼고 그래도 조금 위에 있는 나라 멕시코예요. 네. 근데 멕시코는 지금 알다시피 음. 어, 미국의 어떤 정책과 관련돼서 중국 규제 이런 그렇게 것에 제조 쪽에. 그렇죠. 네. 그런 어, 덕을 보고 있으니까 아 멕시코가 어, 그렇게 올라서 인정을 받는데 음. 우리 나라가 10점 구위로 3위. 미국의 나스닥이 4위. 에요 예. 10.83 우리나라 코스닥 10.04 5위 에요 그 한국이 미국 미국 s&p 500을 이긴 지가 언제쯤이예요 <웃음> 예, 그렇죠 예. <웃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과연 과속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이 과속이 스캔들로 끝날 것이냐 예. 아닐 것이냐 라면좀 음. 어, 과속은 맞아요 근데 스캔들로 예. 끝날 거냐 안, 안 끝날 거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S&P 500이, 미국의 S&P 500이, 현재 PER이 1 7 17 2배예요 음. 17.2배는, 어, 뭐, 어느 걸 얘기하냐면은, 미국 PER의 10년 평균이, 예. 10년 평균이 어, 17에요. 예. 미국 S&P 500의 예. 10년 동안 평균이. 평균 PER이 17. 17에요. 어. 그럼 17.2면 이미 수준에 도달했고 조금 넘쳤죠. 약간 이제 넘쳤죠. 네. 물론 이제 5년 평균이 18.6 정도 되는데 음. 5년 평균보다는 아래이지만 아니 과연 이것을 과속이라고 어 얘기할지 안 할지는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을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17.2까지 올라왔다. 지난 한해 동안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네네네. 지난 한해 동안. 포함돼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왠지 가속 같아 보이기도 하고. 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어, 네. 아무튼, 어, 1 7 2 0 0까지 올라왔다. 어, 두 번째는, 음. 그, 이제 S&P 500 지수의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위험 프리미엄은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단순히 얘기해서 내가 돈이 있는데 이걸 음. 은행에다 넣을까? 어, 주식을 살까? 음. 하는데, 은행에 넣는 대신에 주식에 살려면 뭔가, 어, 내가 그만큼 기대수익이 좀 있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예. 그런 기대수익을 충족을 못하면은 음. 어, 당연히 예, 늘 수가 없는데 음. 참고로 2008년 금융위기 때 위험프리미엄이 얼마였냐면 7%였어요 그러니까 어, 그때 2008년도 굉장히 과열돼 있을 때조차도 예. 7%의 이윤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저 이야기는 금융위기 직전이죠. 그렇죠, 그렇죠. 직전에 예, 예. 예기 전에. 예, 예, 예. 예, 예. 그런데 어. 지금은 얼마냐면 2.23%뿐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럼 예, 그 예. 얘기는 뭐냐면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입질하기에는 굉장히 음. 좀 망설이죠. 심리적으로. 그렇죠. 예. 내가 은행에 있는 돈을 빼서 주식을 사는데 겨우 2.23% 음. 더 먹으려고 음. 내가 음. 주식을 투자를 해? 예. 그게 너무 낮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한해 동안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예, 예, 예. 지금 이제 손실 보고 떨어지는데 너무 익숙해 있지, 정서적으로 예, 예, 예. 그러다가 1월 달에 확 오르니까 이게 예. 아직 적응이 안 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 생각이 그런 부분들이 현재 예. 좀 있고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은 과속 스캔들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예, 예. <웃음> 이제 과속인데 여기서 또 불구덩이 확또 뛰어들까 말까 하는데 기대 수익률이 음. 아직 그 PR이 좀 높고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낮다면 음. 한박자좀 쉬는 건좀 어떨까. 음. 근데 그게 언제냐. 보통 우리 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고 하잖아요. 예, 예. 지금의 소문은 뭐냐면은, 어, 인플레이션이 음. 떨어진데더라가, 음. 더라 카더라가 소문이잖아. 음.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더라라고 음. 하는 소문이 뉴스가 되는 것은 미국의 31일 1 음. 이틀이 우리나라는 1일에서 2일 사이에, 예. 2일 우리나라로 2일 새벽 4시에 예. 이제 FMC 그 성명서를 발표를 예. 하는 거거든요. 네, 그 때가 이제 뉴스가 되거되거 음. 되겠죠. 음. 소문이 뉴스가 되는 순간이 FMC 회의이기 때문에 음. 그러고 나서는 오히려 안도랠리를 음. 음. 펼치기보다는 이제 뉴스가 되면서 매도가 확 쏟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음. 하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예. 과거에는 FMC 회의 하면서 좀 하고 올라갔는데 음. 이번에는 FMC 회의 이후에 오히려 음. 좀 어, 주식시장이 주춤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네. FOMC 회의 이후에 조금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그 조정 폭에 따라서 그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예측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많이, 그게 예측이 되죠. 예, 예. 예. 많이 예측이 됩니다. 예예예. 많이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어. 어쨌든 전반적으로 아까 보여준 그래프도 그렇고 음. 전반적으로 강세장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과속 스캔들의 희망을 음. 잃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건 이제 투자자분들이 FMC 이후에 주식의 어떤 동향을 보면서 액션을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 예.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경제 읽어주는 남자 우리 조성년 소장님과 함께 과속 스캔들이라는 주제로 아마 1월 달에 너무 과속을 해서, 익숙, 1월, 지난 1년 동안 익숙하지 않았는데, <웃음> 그래서 정서적인 혼란이 쳐도, 예, 예. 정서적인 혼란이 왔고, 그러다 보니까 1월 달에 아마 지켜보다가, 다 게임이 끝난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 그럴 거예요. 네, 많을 예. 건데, 어, 그렇지만 항상, 뭐, 우리가 지난번에 올한 해는 좋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지만, 계속 쭉쭉 뻔빵 좋은 것은 아니니까, 아. 조정을 겪으면서도 아, 예, 예.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투자자분들에 예, 예, 따라서 좀 기민한 분들은 민첩하게 움직일 수도 있으나 1월달에 민첩하게 지민첩하 움직이지 못했던 분들이 갑자기 민첩하기는 힘들고 <웃음> 그러면 조금 여유 있게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오늘 1월달에 폭주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지 하고 조금 고민이 많으신 분들께는 오늘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